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와 잎사귀를 따서 그릇에다 가득 담아놓는 꿈. 우량기업의 주식을 투자하여 짭짭한 재미를 보거나 사업에 투자했던 것이 크게 불어나서 번창하게 될 징조. 부엌의 그릇마다 음식이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에 고사나 잔치가 벌어진다. 파티, 모임, 재물, 돈, 물품 등이 생긴다. 비가 세서 흐르는 것을 그릇에 받아 담는 꿈. 빗물이 맑고 깨끗하면 재수가 있고 흐리고 지저분하면 근심과 손실 등 장애에 부딪히게 되고 청탁의 농도에 따라 기륭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꿩나무 열매를 따서 그릇에 담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저축, 투자, 식복 등이 있다. 사기 그릇에 닭고기를 얻어먹는 꿈. 사기 그릇에 닭고기를 얻어먹는 꿈을 꾸게 되면 현상공모 등에 당선되어 상을 받거나 중책을 맡아 일을 처리하게 된다. 산더미 같은 인분을 그릇에 담는 꿈 남에게 창피를 당하고 체면이 크게 손상된다 상추 씨앗을 그릇 안에 담아두는 꿈 예금, 저축, 김장, 보안 등 사전 유비무안의 대책을 한다 새로 산 그릇을 깨는 꿈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생김 새우가 큰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드러난다 행제, 경사, 잔치, 식복, 재물 등이 있다 새우를 그릇에 담아둔 것이 피어나가 흐트러지는 꿈 여러 곳으로 지출이 많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조직이 공중 분해된다. 선반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고 그것을 새는 데가 없나 살펴보는 꿈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의 융통이 어렵게 되고 소비를 억제할 일이 생기게 된다. 새 두레박에 물을 그릇에 퍼 담는 꿈새번 힘을 들여 각각 돈을 벌게 된다. 속치나 그릇에 콩을 볶는 꿈 옛 속담에 콩티듯 파티듯 한다는 말이 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어떤 일에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한다. 수돗물 빗물 우물물을 그릇에 받는 꿈. 넘치지 않고 그득하게 받았으면 재수가 있으니 엎지르면 헛된 꿈이다. 수돗물이 쏟아지는데 받을 그릇이 없어 쩔쩔 매는 꿈. 수입은 없고 지출이 늘어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을 많이 지게 됨. 쌀이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직장에서 성진을 하거나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 앵두알이 그릇에 가득 담겨있는 꿈. 경사, 산치로 인하여 많은 음식을 장만하게 된다. 저장, 저축을 한다. 여기저기 땅에 떨어져 있는 뇌고치를 집어 그릇에 남는 꿈. 꾸준한 노력으로 사업에 성공하며 밝은 내일이 찾아옴. 농업, 제조업 등에 투자하면 성과를 얻게 됨. 여기저기 흩어진 돌을 주워 그릇에 남는 꿈. 여기저기 깔린 농산물이나 비이나개돈을 거둬들이게 됨. 여러 가지의 과자류가 그릇에 넘치도록 들어있는 꿈. 누가 보아도 고급스럽다고 할 만한 일거리를 맡게 되거나 진행 중인 혼담이 성사된다. 여러 곳에 흐트러진 돌을 주워 모아 그릇에 담는 꿈. 여러 곳에 깔아놓은 외상값을 받는다. 농산물, 깨돈, 물품 등을 거두어들인다. 여러 과자류가 그릇에 넘치도록 들어있는 꿈. 고급스런 일거리를 맡게 되거나 진행 중인 혼담이 성사됨.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자기의 그릇이 유난히 고급스러운 꿈. 진급을 하게 되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연어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옛 부엌 살림 또는 그릇 등을 얻는 꿈옛 부엌 살림 또는 그릇 등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태어날 아이가 장차 가업을 계승, 발전시키거나 전통적인 일에 종사하게 됨을 의미하는 태몽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 올려 그릇에 담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직장이나 사회 등에서 승진하게 됨 우유가 들어있는 그릇이 공중에 떠다니는 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암시하며 추진하는 일이 잘 풀려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함. 유리 그릇이 화려한 꿈. 아름다운 문예 작품을 창작한다. 장애성, 감상, 아름다운 꿈 등이 있다. 유적지 폐총에서 공장 무늬로 된 백자 그릇을 발굴하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한다. 재물과 돈이 생긴다. 음식 그릇 안에 안개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깊은 경사로 인해 잔치 준비를 하게 되거나 먹을 것이 들어온다. 음식물이 담겨있는 그릇 속에 안개꽃이 피어있는 꿈. 깊은 일로 잔치를 준비하거나 먹을 것이 들어옴. 음식을 담는 사발 그릇 등에 관한 꿈. 역시 사업 기반, 직책, 사업의 성격, 사업성과 등과 관계된 표상이다. 자신의 밥그릇과 국그릇이 깨끗하고 윤기가 나는 꿈. 명예와 신분이 높아지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승진, 상장, 훈장, 명예 등의 경사가 있다. 자신이 세탁한 옷을 물그릇에 담가둔 것을 본 꿈. 자기의 직업이 바뀌고 하는 일마다 남의 이목을 받게 된다. 접시, 찻잔, 사발 그릇 등을 습득하거나 새로 구입해드리는 꿈. 조만간 술이나 음식의 접대 및 주식연애와 관련된 즐거움이 생기게 된다. 접시나 반찬 그릇 등이 더러워져 있는 꿈. 반찬 찌꺼기나 음식 쓰레기가 묻어 더러워져 있는 식기는 가정환경에 좋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흉몽이다 조개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긴다. 오리간만에 목돈을 만지게 된다. 조개 껍데기를 까서 알맹이를 그릇에 담는 꿈. 조개 껍데기를 까서 알맹이를 그릇에 담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청탁을 받거나 어떠한 창작품에 대해서 비평을 하게 된다. 조개를 까서 그릇에 담는 꿈. 자신의 일이나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게 되거나 일거리 혹은 청탁이 들어옴. 조상을 모신 잎의 밑에 샘물 그릇이 놓여 있는 꿈. 고사를 지내거나 종교 의식에 참석하게 된다. 조상이 사용하던 밥 그릇을 얻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유업을 계승하거나 전통적인 일에 종사하게 된다. 주방용 그릇이나 기물이 파손되든지 내다 버리는 꿈. 가족, 친지들과 연관된 손실이나 말썽이 생기고 집안이 어수선해지는 골치 아픈 일이 빚어지며 남자는 여자로 인해 어려운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집안에 있는 그릇마다 미꾸라지가 가득가득 담겨 있었던 꿈. 먹거리나 재물을 암시하는 길몽으로. 돈과 재물이 들어오고 잔치에 사용할 음식을 장만하게 될 징조. 집안 여기저기 비가 새서 그릇을 받쳐놓는 꿈. 집안 여기저기 비가 새서 그릇을 받쳐놓는 꿈은 재물이 집에 쌓일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즉 일을 하는 중에 돈이 이곳저곳에서 융통되고 사업을 하는 일하면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집안의 그릇마다 미꾸러지가 가득 담겨있는 꿈. 돈과 재물이 들어오고 잔치 등에 사용할 음식을 장만하게 된 집안의 물을 바깥으로 퍼내거나 그릇에 퍼 담은 물을 엎질러 쏟는 꿈 재물이 흩어지고 실행하는 일에 앞길이 막혀서 손실 및 말썽이 발생하는 곤란과 장애를 치르게 된다 집터에서 무척 오래된 고대의 석기와 먹기 그릇이 발굴되는 꿈 실제로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하여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된다 창자 안에 옷 같은 그릇이 간결하게 잘 정돈된 꿈 실제로 알뜰살뜰한 생활로 집안이 부유하고 윤택하게 된다 찰수수가 그릇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꿈 고사가 있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콩물을 그릇에 담는 꿈 은행 적금이나 개를 들어 뭉칫돈을 장만하여 요긴하게 쓰게 된다 콩이나 파를 그릇에 넣고 뒤젓는 꿈 집안의 싸움이나 시끄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 큰 그릇에 담긴 물을 손으로 휘젓는 꿈큰 그릇에 담긴 물을 손으로 휘젓는 꿈을 꾸게 되면 형제자매에게 재물을 얻어 쓰게 된다 큰 물그릇에 잉어를 잡아넣는 꿈 큰 물그릇에 잉어를 잡아넣는 꿈을 꾸게 되면 미발표된 문학 작품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의 호평을 받는다. 큰 저수지만한 옹기그릇 안에 빗물이 가득 담겨있는 꿈. 봉사단체를 결성하여 큰 대업을 이룩하고 만인의 대표자가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불과 같이 일어나 부자가 된다. 소원 성취를 한다. 큰 그릇에 금가루가 수북하게 가득 담겨있는 꿈. 재물과 물품이 생기고 운세가 대통하다.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소원 성취한다. 큰 그릇에 인삼이 가득 담겨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행재 물품, 소화성 취풍요 등의 기운이다 파티나 콩을 그릇에 담아 휘젓는 꿈. 다툴 일이 일어나거나 집안의 평화가 깨짐. 항아리 또는 커다란 그릇 등을 들다가 밑이 빠지거나 깨지고 부서지는 꿈. 시끄러운 말썽이 발생하고 재물이 흩어지며 직장 및 사업의 부진과 장애 등 곤란과 손실이 빚어지게 된다. 항아리나 그릇이 깨지거나 깨진 것을 본 꿈. 항아리나 그릇이 깨지거나 깨진 것을 본 꿈을 꾸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체나, 일거리들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다. 황토 흙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음식거리를 장만한다. 뜻밖의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그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